네 반갑습니다. <웃음>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6월 5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오후 5시 12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음. 자, 문구가 좀 음, 슬픈 문구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50이 넘었네 어느 한 순간도 옵션이 쉬운 적이 없었다 언제나 힘들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인생이겠지 내가 눈 감는 순간까지 옵션이 삶과 인생인 것을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느새 나이가 50이 넘었네. 어느 한순간도 삶이 쉬운 적이 없었다. 언제나 힘들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인생이겠지. 내가 눈 감는 순간까지. 음. 정말 쉬운 적이 없었죠. 인생 자체가 쉬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인생이겠지. 내가 눈 감는 순간까지. 음, 오늘은 이 문구를 보고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이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옵션에 딱 맞더라 보니까 이 삶이 옵션에 딱 맞더라 말이죠 어느새 나이가 50이 넘었네 어느 한순간도 옵션이 쉬운 적이 없었다 언제나 힘들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인생이겠지 내가 눈 감는 순간까지 예, 그만큼 옵션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동안 계속 행보해왔던 이 주식 시장이 지금 60일선을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얻어맞고 있단 말이죠. 내려가려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죠. 이게 은봉이 두개 연속 이제 발생되었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면, 뭐, 역배열이 되는 거죠. 수시로 바뀝니다. 뭐, 정배열에서 역배열, 뭐, 이런 거, 어 금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간밤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67% 하락을 했죠. 이제 뭐, 하루 올랐다가 지금 폭락을 했는데, 하루 뭐, 폭등, 2.73% 폭등했다가 또, 마이너스 2.66%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120분 봉에 지금 매도 신호는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 60분 봉도 매도 신호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60일 선을 지금 얻어맞고 내려오는 형국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1조를 샀던 거, 5월 31일 날 1조를 주식을 샀던 걸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희 행방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매물 폭탄으로 투하될지 이번 6월 만기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월화수목 뭐 4일 남았는데 철제 이제 위 외국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추세장이 되면 뭐 급하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뭐, 이게, 뭐, 그죠? 전전점 바로 막 붕괴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하락할 때는. 이때도 보면 2020년, 이때는 이제 뭐, 그거고. 보면은, 하락할 때는 무섭게 또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또 그냥 막갭 갭 하락을 해버리죠. 이런 날에 보면은 2월달 이었는데 2020년 2월달 MACD가 매도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막 그냥 5일선 무너진 상태에서 21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그냥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 목요일이때던또 목요일이었네 위클리 없이 만길이죠 이 올라왔던 주식을 이렇게 폭락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때는 이제 어, 코로나 그런 영향도 있었고 10월장 그때 10월장을 우리가 어, 어, 말씀을 드렸죠 10월장 이때죠, 그죠이 모습하고 뭐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121봉에 얻어맞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121선에 얻어맞고 내려오고 있죠. 이때도 운봉이 두개 발생되면서 장대 운봉이 생기면서 이제 추락하는 그런 모습. 5일선 무너지고 그 다음 에 21선에 지지했다가 다시 그 다음날 21선 하락 돌파하면서 매도신호가 나오면서 예, 어, 십자양 2개 만들고 또쿵 내려오고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때도 목요일날이 예, 위클리 옵션 만기일은 아니죠. 이때는 위클리 옵션이 도입되기 전이었죠.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목요일이면 월물옵션 만기죠, 그렇죠? 월요일이었으니까 월화수목 여기가 목요일이고 첫째 목요일 여기가 두 번째 목요일 이렇게 이 목요일날 월물옵션 만기라니까 월물옵션 만기라 이렇게 완전히 하락으로. 수익을 취하는 모습 단 4일 만에 그죠? 하나 둘셋넷 이렇게 올려 왔던 거 이렇게 박살 내는 거이 그림하고 지금 그림하고 약간 다르긴 다른데 올화수목 4일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고 그날그날 그날 외국인의 흐름대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셨죠? 그죠? 요거는 어, 코로나였고 10월장 이때 그죠? 2018년도 10월자 이런 그림도 한번 예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 거으시고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